시간 참 빠르다. 벌써 8월 말이다. 8월 안으로 턱걸이는 쉽게 완성. <놀람> 올해는 치킨 못 먹겠다.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한계도 못하다니. 분명 힘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을 사용 못하겠다. 치킨 욕심은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 채널 주인 개토끼 나는 채널 편집자다 갑과을의관계 편집이 마음에 안들면 이렇게 혼난다 사실 나는 운동하는게 아니고 편집 마음에 안들어서 기합을 받는 중이다 한 세트 혼나고 나면 정신 차리고 편집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건 뭐 거의 정체기 수준이다. 어느정도 살좀 빼고 치팅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치팅은 못하는게 아닌가 싶다. 홈트의 시작 숨쉬기 운동 손목 보호는 필수다. 한세트 몸풀기 시작 개토끼가 알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은 철저하게 개토끼의 관리 감독으로 진행된다 방금은 카메라 없었으니 이따 놀라왔다 연주가 마음에 안들면 개코브라를 못한다 쇠질은 공만 들고 워밍업 어깨 가동 범위가 범지 발가락보다 안나온다. 동을 뒤로 들기만 해도 힘들다. 가벼운 중량으로 3대 운동 연습 중이다. 지역 위치상 PT는 불가능하다. 중량에 크게 욕심은 없어서 다이어트 근소실 예방에 집중한다. 자세는 유튜브 보고 공부한다. 혼자 하기는 위험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내 사정에 하나하나 따지면 못한다. 일단 지르고 해보고 딱 다치지 않을 만큼만 하려고 한다. 부상이 내 마음대로 되냐? 이런 짓 하다 다치는 거다. 동작을 모니터링 해보면 허리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있다. 허리를 펴보려고 했는데 어깨가 저 이상 뒤로 안 움직인다 이렇게 펴져야 하는데 엄청 과부하가 온다 벤치는 위험하니까 생략한다 딥스바는 옷걸이가 돼가고 있다 사이즈가 딱이야 살은 안빠지고 이가 빠져버렸다 아내이 빠진 채널 개이득 개토끼가 항상 지켜본다 요즘 살은 안빠지고 이만 빠진다 불길한 징조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내 몸이 월동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들이 너무 생각난다 우리 몸은 추워지면 자동으로 추위를 대비해 몸에 지방을 축적한다 자연적인 현상이니 몸무게에 너무 집착들 하지 말자 나만 집착하나?